가을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름 동안 짙어진 색소 치료하는 시기 안녕하세요. 닥터살레임의 강정원 원장입니다. 가을이니까 이때쯤 되면 굉장히 화이트닝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여름에는 여드름을 아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드름 때문에 색소침착으로 매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부터 기미가 짙어진 분들, 다양한 색소 치료, 그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에 의한 색소침착인 것 같아요 여드름을 앓고 나면 은 색소침착이 남잖아요 20대 초반에는 여드름을 앓고 나도 뭐 한두 달이면 그 색소가 없어졌다 라고 하면 한 20대 중반부터는 이게잘 없어지지 않아요 막 1년씩 하고 그러거든요 가끔은 이게 기미로 정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소침착이 생길 때는 항상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여드름과 같은 색소침착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표피형 색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엑셀 브이 치유를 권고 드리고 또 2, 3주 간격으로 한 3일 정도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난 집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집에서는 저희 예전에도 소개 드렸던 스티바A라는 연고가 있거든요. 스티바A는 레티노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고 약 자체가 피지도 약간 줄여주면서 각질층 탈각을 유도하기 때문에 여드름도좀 잡아주면서 피부톤을 환하게 하니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 어, 또 약간 염증성을 가지면서 농포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수란트라라는 크림이 있어요. 그런 수란트라 크림을 이용해서 좀 변변을 완화시키고 홍조도 잡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 약제는 모두 병원에 처방전이 필요하시니까 병원에 가셔서 내가 고민인 걸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시니까요, 이런 약제를 사용하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여름에 내가 아무리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다녀도 외부에 노출한 시간이 어쨌든 1시간 2시간이 이렇게 누적이 되고 나면 기미가 짙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색소가 짙어지게 안 하려고 하면은 나가든요 <웃음> 가리고 다니거나 너무 자외선 차단제를 믿고 너무 신나게 바깥에서 놀면은 이제 기미가 확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 치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간 뿌리 박혀 있는 거고 옛날부터 있었던 색소가 좀더 짙어지는 거잖아요. 진피층의 색소와 표피에 있는 색소가 약간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라이트라는 피코 레이저하고 f l v 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 기미 치료라는 거는 내가 알아왔던 기간에 비해서 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도 하고 병원에서는 멜라논 크림이라는 약간 색소를 잡는 크림을 같이 이용하기도 하고 집에서 내가 쓴다라고 하시면 비타민 C라든지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같이 병합해서 쓰기도 하고 어 작년부터 좀 만든 제품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게 트라넥삼사라는 먹는 약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관을 해서 만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약간 좀 색소? 약간 주근깨처럼 내원하시는데 자세히 보면은 편편사마귀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편편사마귀가 뭐 살색을 띠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좀 주근깨처럼 갈색처럼 보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이편편상마귀 같은 경우는 색소치료처럼 뭔가 이걸 조금씩 날려서 색소를 탁탁탁 쳐서 치료한다기보다는 co2 레이저로 그 병변 부위를 깎아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덥고 뭐 피부가 짓무를 수 있어서 못했다라고 하면 은 가을에는 그런 걸 치료하면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네 번째는 좀 유전적으로 내가 약간 좀 주근깨를 타고 나신 분들은 엑셀브를 딱지를 탁탁탁 앉혀서 치료를 하는 거고 주근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표피 양색소니까 치료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색소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이런 치료방법도 있고 홈케어도 있고 화장품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하는 건데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는 거더 중요한 거는 가려야 돼요 가려야 돼. 선글라스, 모자, 양산 네,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가려야 그나마 어, 색소가 짙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미백치료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